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 이후 통지 의무도 해태하였다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7나86240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통지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연령한정특약을 맺고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함으로써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보유하면서 운전을 지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보험 청약 과정에서 망인이 위와 같은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로서는 이른바 이륜자동차 부담보와 같은 특별약관을 두었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며 망인으로서도 보험약관의 설명등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의 계속적인 사용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하여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하거나 이례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이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로써 망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1항이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쟁점 나 명시 설명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륜 자동차의 계속적인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 등이 포함된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쟁점 다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2017년 1월 9일에서야 비로소 망인이 이른 자동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같은 달 24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기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나 보험약관 제25조 제5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그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적인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적인 요율에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